쓸 때에는 세상이 소리쳐도 우리 함께 모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하세 형제자매들이여 우리 함께 모여서 새생명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세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세 s o 지 미래 내 이름인 자녀가 되었네 사랑의 증거 믿음의 산물 고난 이와도 두렵지 않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나 새 생명 주시니